성급하고 맞혔다 고쳐 고쳐 한발더한발더 성급하고 어이. 잘 간직하라고 어이 직접 만든 거야 더 빨리 한발더 더 빨리 몇 발인지 좀 세워주겠어? 인력은 충분해요 최소. 너 정도면 아낌없이 써도 되겠어 취향에 맞더니 제대로 이네요 몇 발인지 좀 세워주겠어? 취향에 맞다니 다행이고. 사격. 성급하고. 사격. 포서 사격. 아! 아! 뒤를 부탁하지.